다닐 때는 한 70명 정도 됐었어요. 그두 줄로 해 가지고 한 여섯 줄 정도 해 가지고 저희는 한학급에 18명이거든요. 근데 70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놀랐어요. 앞에 교탁이 있고 왼쪽이 여섯 명, 오른쪽이 여섯 명, 뒤쪽이 여섯 명 이렇게 모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모둠으로 하는 수업을 많이 해요. 아니, 저런 방식이 있었으면 저공부 잘했어요 저는 1년로 그냥 쭉 앉아있는데 저희 반에 32명 32, 거의 2배 아닌가요? 저는 무든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저희는 주에 한 2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지시면 그거에 대해서 무둠원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게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선생님의 소리를 칠판에 써있는 과제들 그것만 보고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듣는 입장이 된 거네요. 대구 한 경기에 구인제랑육인제 있는데 구인제 같은 경우를 해도 18명이 나오잖아요. 두 팀에. 근데 저희 학급은 35명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막 이제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. 일단 종과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 친구한테 바로 물어봐서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에 친구가 보충해서 더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제 수행평가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어떤 실력인지 약간 이런 걸 피드백을 좀못 받는 게 좀. 아이 학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과연 우리 딸에서 많이 알수 알 있을까 하는 저도 또 원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아이의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교실이 좀 크고 학생 적으니까 여유 공간이 남는데 거기서 뭐 애들이 막 춤추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춤이야 하면서 같이 춰주시고 하니까 더 많이 공감되는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적어서 뭐 예체능이나 이런 걸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지금 알았어요 네, 선생님이 한명한명 한명 책임을 져줄 시간이 많으니까 학생들도 자기가 놓친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도 더 많이 하고 발표도 더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할때 가상 전화로는 이제 학급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버가 터져 버려가지고 저희는 그걸로 이제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 주셔가지고 과제를 이제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많이 도움이 안 되고 이제 학습도 잘안 됐었던 것 같아요. 저 처음에 반에서 춤춘다는 얘기 듣고 되게 문화 충격이었는데 저희도 약간 그렇게 공간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나중에 더 세상이 발전하면서 직업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토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의 크기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럴 기회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거 같아서 모든 형식으로 하는 수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원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하나하나 그 학생의 모든 걸다 케어할 수 있고, 장단점을 다 파악할 수 있고, 친구들하고 부딪히면서 뭐 이런 토론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또 선생님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,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16살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면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, 이렇게 다른, 다른 도시에서 자랍니다.